네, 거기 흰가루가 있네요, 흰가루. 네. 벌써 다 시켰어요, 이거. 그 뒤에 것도 다시켰네 보여주세요, 다시. 요거거든요? 요거였던 것같은그건데 응, 벌써 다 시켰어요. 벌써, 벌써 그냥 한 방에, 한 방에 끝났네? 끝났네? 자, 한국농산TV에서 <농산> 새롭게 펼치는 찾아가는 농사129. <웃음> 우리 흰가루병에 고민하시는 네. 농가들은 네. 저희 한국농산TV로 연락 주시거나 네. 여기 지금 박도영 과장한테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리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흰가루병 있는 데로 찾아갑니다. <목소리> 자, 찾아가는 농사 119 오늘 그첫 번째 시간 저희한테 처음으로 흰가루 때문에 전화를 보신 바로 이분이 첫 주인공이십니다. 고생 많으셨죠? 참외 흰가루 때문에. 네네. 약을 다른 해보다좀더 많이 치고 네네. 서, 사실 비용도 좀 많이 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잘듣더라고요자이 흰가루 박사와 재균 음. 박사를 네, 이용해서 네. 참외 흰가루 병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게 무슨 자국이에요? 흰가루 병 했는 자국이에요. 이게 흰가루예요 네. 어... 심각하네. 네. 이 차류가 흰가루가 좀 많나요? 좀 음, 아, 많지는 않는데 순식간에 번지더라고요 음. 이런 것도 새파란 거 같아도 뒤집어 보면 이렇게 과약이 있거든요 좀 심한 거지 예, 뒤집으니까 있네 뒤집으니까 예, 위에는 맞으면 괜찮은데 이게 안 맞아 놓으니까 이래요 아 이게 원래 위에도 다 왔어요? 네 이게 깨끗한데요? 흰가루 박사하고요 예. 지금 재균, 재균 박사. 박사하고를 한번 쳤더니 깨끗해졌어요 아 한번 치신거예요네한 4일 됐거든요 아 이게 뒷면은 지금 남아있네 이렇게 약을 이런식으로 치니까 안 맞았는데는 살아있고요 예. 그러니까 맞았는데는 깨끗하고 그래요 아 맞았는데는 깨끗, 깨끗하다 네 이렇게 그냥 안 뒤지고 위에서 보면 이게 흰각이 있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지금 예. 깨끗하니까 안 맞은 데는 이렇게 지금. 심하고. 심하고. 맞은 데는 깨끗해지고. 깨끗해지고. 응. 이새순이 올라와도 바로, 바로 뒤에 붙는데. 아, 붙는 거 뒤에? 예. 네. 네. 근데 심하 위에도 붙어요. 음. 근데 여기한번 시켜놓으니까 좀 깨끗해서, 이번에는이제 반대쪽에서 한번 쳐볼까 싶어요, 이렇게. 이야, 여기 심각하네, 여기 응. 심각해. 여기를 위주로 한번더 쳐보고. 이야, 음. 응. 이 정도는? 정도는? 약간 아, 심각했어요. 약간 심각하네. 응. 야, 다른 약은 계속, 계속 삶의 간격으로 계속 쳤는데도 음. 안 되더라고요. 어,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쳐봤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세순 음. 응. 올라오면 계속 붙었는데, 음. 지금 순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이야, 이랬던 게? 응, 어, 이랬던 게.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예, 예. 지금 이게 흰가루 무승히 잘하네 이게 아 겁나요 이거 흰가루가 최고 무서운 것 같아 포장은 너무 잘 번덩 음. 자 오늘은 직접 우리 그 농가분들 도와서 우리 박대원 과장이 직접 한번 <웃음> 체험 삶의 현장 체험 흰가루병을 없애는 데 많은 오늘 일일 일꾼으로 왔는데 어떠세요? 좋아요 <웃음> 네 저도 좋아요 지금부터 흰가루병을 고치러 출발하겠습니다 자 출발 그러니까 호흡 붙는 거보다는 네. 요렇게 받아가지고 어. 하는 게좀 낫더라고요 어, 몇번 해보시니까 어.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꼭 반드시 씁니다 인체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먼지가 날리니까 이게 잘안 녹아요 열리니까 어, 그러니까 들. 먼지 덜라고요 아, 그라마고 그래요? 네. 예, 근데 이거 한 번은 부어줘야 되는 게, 밑에까지 물이 안 들어가더라고. 물이 예. 이래 하면 먼지가 덜 나요. 예. 아니, 처음에 나도 모르면 훅, 데 먼지처럼 막 날리더라고. 아, 이거 쿨한 부인데 응. 덩어리 들어서 안 넣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녹더라고요 응. 네. 네. 수용성이 높아가지고, 네. 그냥 덩어리도. 응. 네. 그러니까 약이, 약이 아니니까, 이렇게 만져도 되는데, 벌써 네. 다, 다 부서졌네. 응. 흠, 흠, 흠, 요 흠, 이거 하고, 여기에, 이렇게, 한정을 부어서, 스물단말. 스물단말에, 흰가루 박자 하나, 네, 책임 박자 하나, 여러 갖고 한두 동씩만 맡겠다. 세균 박사 하나, 힌가루 박사 하나, 총단 말해서 500 평에 살 거. 아, 500 평에? 네. 그러면 네, 누군가 이렇 이거 하우스로는 한두줄 되죠? 두 줄, 두라이 반. 두라이 반. 반. 보통 한 이게 하나가 200평 정도 되니까. 네. 이렇게 좀 이렇게는 뒤로 가잖아, 그죠? 네. 이렇게 이쪽에 쳤으면 또 이쪽으로 반대로 또 이렇게 한번 쳐지고 네, 거기 흰가루가 있네요, 흰가루. 네. 벌써 다 식혔어요, 이런. 그 뒤에 것도 다식혔네 보여주세요, 그래, 다시. 요거거든요? 요거였 같은데? 고건데, 응, 벌써 다 식혔어요. 벌써, 벌써 그냥 한 방에, 한 방에 끝났네? 끝났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분무기 딱 해서 씻게 나가니까. 아, 기분이 좋죠. 안 보이니까. 와. 깨끗해지는 느낌 안 뒤집어 보면 이거 흰가루 했는 건지 몰라요 그러네, 지금 깨하잖아요 위에는 이렇게 한번 치을다 하라지는데 문제는 뒷면이네 면이네. 네 거기 흰가루가 있네요 흰가루 네 흰가루가 있습니다 예. 맞으면 싹 시켜요 벌써 다 시켰어요 다 시켰어요 벌써 와 네, 끝났네 뭐 흰가루가 네 만남았고, 음. 이거는 붙었던 흔적이구요. 싹실켰어요 거기서 뒷면이 음, 보이네요. 보영, 뒷면이 네. 좀 심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씻고볼게요 예, 쳐보시죠가자마다 바로 씻어요. 그냥 한 번만 맞으면 예, 이렇게 시켜수요 다시 펼어요 거기서 아, 시씻 거예요. 이죠 예. 네. 아, 거기요보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잖아 엄청 심했던 거라서 그래. 그래서 약대를 고압으로 세게 해서 이렇게 밑으로 눕혀고한번 치고 옆으로 치고 좀 방향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서 음. 많이 흔들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누리낸 음. 머슨 우리, 우리 박동 과장님 직접 라고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 빗질 하듯이 이렇게 옆에서 한번 쳐주고 오른쪽도 쳐주고 뒷면이 막혔어 네. 어 이렇게 쓱 넘기면은 맞으면 사라지네요 아니 흰가루 박사가 대중 박사랑 같이 되면 왜 이렇게 흰가루를 없애는 겁니까? 어... 흰가루 박사 같은 경우는 흰가루병을 방지하기 위한 특효약이라 보시면 되고요. 미생물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데 걔네들이 흰가루병이 뒤덮고 있는 참외 이 흰가루가 곰팡이니까 얘네가 광합성을 막게 되고 영양분 성분을 흡수를 막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를 빨리 없애야 되니까 흰가루박사 같은 경우는 흰가루병을 속효성으로 없애주는 치료약이고요 재균 박사 같은 경우는 삼종 미생물제가 들어간 곰팡이 세균 치료제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어 지금 오른쪽 팔뚝이 네. 뭐한거 같아요 운동 뭐한거 같아요 네. 네. 밤이 되면 다 아프거든요 해보니까 있는... 어때요 느낌이 일단 힘들죠 영상일이 힘든데 네. 그래, 이래... 솔직히 뿌듯해요 자, 한국농산 t v 에서 새롭게 펼치는 찾아가는 농사 1 2 9 <웃음> 우리 흰가루병에 고민하시는 네. 농가들은 네. 저희 한국농산 t v 로 연락 주시거나 네. 여기 지금 박도영 과장한테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리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흰가루병 있는 대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연락 많이 주시고 또 흰가루에서 빨리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좋아요 좋아요 예, 흰가루 잡아서 농가에 대박나기를 바래요 자, 한국농산 t v 는 우리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대도 그네까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